아, 이번에, 맨유 팀, 아, 맨유 팀이래. 바르셀로나 팀 팔았어요. 야라고 지금 팀 팔아서, 이쪽에다 지금 토트넘 팀 하나 맞추려고요.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토트넘이랑 리버풀 팀 해가지고, 맞추고 싶은데, 지금, 못 사요. <웃음> 살려면 한 4억 정도 더 있어야 돼. 지금 있는 게 제라드, 그 다음에, 어, 손자라손 빼고는 다 사야 돼가지고, 지금, 반데이크 사고 하려면은 돈이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모드리치도 사고 싶은데. 모드리치를 좀 낮출까? 차라리 지금 모드리치 핫시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낮출까? 핫시즌으 낮춰도 골 결정력 빼면은 슈파워라는지 이런 부분으로 쪼게 아 그래도 19토티 치고는 피로미 누나 수아레스할듯 근데 이번에 헤리케인 이쪽가 핫시즌이 잘됐더라고요 보니까 대인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 봐짐이다 좋은데 몸싸움도 그렇고 와 그러면 수아레스랑 한번 케인 비교 좀 하자 아까 수아레스랑 케인 비교를 하긴 했었거든요 하긴 했었는데 이거를 수아레즈가 한.. 아 수아레즈 아니구나 헤리케인 한 3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헤리케인이 속력이 조금 더 좋고 골결이란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좋고 키도 그렇고 헤더도 꽤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지 이렇게 했거든요 헤더랑 몸싸움 점프 침착성 아, 이번에 너무 잘 빠졌어 같은급에 아, 애는 다이버가 있지만은 대신 에 애는 강뚝 야 무조건 헤더는 들어간다봐야 되죠? 헤리케인.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잘 빠졌어. 이 티어, 이거에 비하면은. 그래갖고, 지금 헤리케인 했는데, 헤리케인, 아, 근데 모드 리치를 낮출까? 낮추고, 지금 이제 반데이크를 사고, 그 다음에 헤리케인 보고 이렇게 할까? 어, 애랑, 근데 얘는또 속력이 좋죠. 속력이 좋아가지고 한 비교를 좀 해볼까? 한 3카랑 비교해도 속력이 좋은데 키랑 이런 쪽이 좋게 그래 애는 뭔가 윙어 스타일? 약간 애 윙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윙어에 내가 쏜이 있으니까 야 애는 윙어다 피르미누는 되게 크로스런말 감사합니다. 아, 혹시 질 찾아 나셨다면 질 찾아 주시고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피르미누는 스트라이커보다 애는 진짜로 그냥 어 윙어 스타일. 피르미누는 이산 스트라이커. 어. 한마디로 애가 도와준 역할이면 애는 이제 타겟맨 역할. 그런 거구만. 윙어는, 살라, 만에고. 윙어는, 살라, 만에, 괜찮죠? 근데, 윙어를, 살라가, 지금, 살라, 만에는 안 봤는데, 살라가, 베, 어, 베일보다, 능력치가 조금, 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불안 봤거든요. 이불안 봤는데, 어,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면, 어, 일단, 피르미누는 나중을 일단 보고 모드리치를 바꾸게 된다면은 골퍼가 사는데 모드리치가 만약에 핫시즌으로 돼버리면은 골퍼가 살고 근데 모드리치는 뭐가 좋아요? 제가 모드리치를 몰라가지고 일단 19토티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뭐랄까 뭔가 뭐가 더 좋다 이런거 있어요 조금 싼데 가성비가 좀 있다 라는지 모드리치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이왕 한번 모드리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아 켈로그 형님 안녕하세요 오 대체 얼마만 어 뭐야 얘 왜이렇게 비싸 얼마만이야 자 일단 모드리치 사카랑 비교했었을 때 골결, 솔직히, CDM이나 CM은, 저는, CDM에 놔, 아, CM인가? CM에 놔둘 거기 때문에, 둘다 어차피 비슷하고. 한 대, 중골스팅이 좋으면 좋지, 어. 골결이란지. 그리고, 프리킥, 드리블. 이런 부분이랑, 가로채기. 그렇지 가로채기 중요하지. 근데, 대인수비가 이쪽이 더 높아. 몸싸움도 이쪽이 더 높고. 와. 어. 19, 터티가 근데 침착성이 핫시즌이 조금 더아 근데 19토티가 근데 얘는 양발이야 아... 이걸 19토티가 이제 TC랑 핫시즌 일단 19토티가 좋은거는 인정할 수 밖에 없겠다 일단 가격대를 좀 맞춰주고 아, 주면서 3. 아, 제라드 이미 중리 있어요. 제라드 중리 있고, 에릭슨, cm 하고, 한명더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모드리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드리치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모드리치가, 솔직히 저는 잘안 쓰기 때문에 애가 좋은지 잘 몰라요, 저는. 아, 차라리 모드리치 쓸 바에, 아.. 걔를 쓰는게 나을가 잔을 쓰는게 낫나? 모드리치보다? 아.. 갑자기 고민되네 근데 일단은 19토티가 모드리치가 좋은거는 확실한거고 일단 그래도 18토티랑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가야겠다 오 뭐야 패스마터가 스있는 DC가 오속 성력 이런 부분에서 좋고 민벨 이쪽도 좋고 대인수비가 이쪽이 좀더 좋은데 수비쪽으로는 몸싸움이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음.. 와.. 어렵다 애는 너무 어렵다 진짜 민벨 일단 부드러운걸로 알려면 민벨 좋은 애가 낫겠다 TC가 낫겠다 패스마스터 있고 어.. <목소리>